안녕하세요 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4회 화요일 방송 어,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 입니다 1044의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 어제죠. 어제는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매수중 1에서 2수 필출입니다. 드릴 텐데요. 어, 지난주에 올렸었죠. 복귀 방송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1, 0 끝수입니다. 어, 1, 0 끝수가 필출 가능한 이유는요. 어, 11과 31을 제거하고 보면 어, 이러한 모양이죠. 어 지난 이 차에 올렸던 거와 똑같죠 어, 그런데 지난 이 차에는 11과 30일을 제거하고 봤을 때아 어, 여기 필출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0일이 나왔잖아요. 3 0이 여기 좌측에서는 1년 급수가 필출이라고 한 거에는 적중을 했는데 아 어, 근데 1년 급수 중에서도 또 10, 30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 자료는 이번 이 차에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이번 회차에도 해당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1년 끝수, 1년 끝수 중에서 10일과 30일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8연멸이에요. 지난, 지난 에도안 나와서요. 그래서, 1회에서부터 1043회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6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현재 신기록에 신기록 중입니다. 8연멸 중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기록상으로 볼 때에는, 어, 이번 이차의 필출로 보이는데요. 어, 거기다가 지금 0끝수가 지금 구현멸중이죠. 그래서 어, 우선 먼저 0끝수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어, 10, 20, 30, 40. 이네 어,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어, 여기 안 보이면 1, 21, 41. 어, 여기도 안 보이면 11, 31 이렇게. 지난 2차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 방법인 방법인 10일 30일 중에서 30일이 나왔어요. 이번 인차에도 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쩌면 여기에서 두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연구수가 아, 구연멸중이라서 이제 나오시가 기꽉 찼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연구수가 어, 일단 필출 일단 필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연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어,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 어, 지난 주말에 이제 저희 어, 정원에서는 어, 매주 말 주말에 어, 라이브 방송을 해요. 라이브 방송을요. 어, 그래서 어, 지금 라이브 방송한 영상들을 어, 제가 올려놨는데 그것도 많이 시청하시고 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그 일단 주말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평일날은 지금 이제 그 악단들을 지금 어, 고르고 있어요. 어, 지금 이제 평일날도 이제 라이브로 다 돌아갈 건데요. 지금 서로 저 시간을 어, 좋은 시간을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네 수, 중, 이래서 이수인데요. 어, 회계분석자료죠? 이건 이제 매주 올려드리는 건데요. 회계분석자료입니다. 어, 원본은 이렇습니다. 어, 원본이 지금 개수가 많죠? 원본이 개수가 많아요. 어, 이 중에서, 어, 네 수, 네수 중, 어, 한 수, <놀람> <놀람> 네 수를 <놀람> 보면,